검돌할때 죽도록 맞잖아요 저희가 이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데 많이 아플까요? 엄살이 좀 심한 부분은 아프실 수 있다 장비를 착용한 곳은 별로 안 아프고 맨살이 있는 부분은 배도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긴데 맞았을 때 아프면 안 된다 쳤을 때상대방이딱다 했을 때아 내가 맞았다 그 정도의 느낌만 그런 물만 잘 지켜가지고 대결을 하면 은 저도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았는데 아, 춤만 있으면은 그거는 좀 때리신 분이 수련이 조금 그럼 저도 봄다기 싫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<웃음> 해야 될것 같아요